하우, 이하우. 동동. 안녕하세요. 동동입니다. 네, 이번 코너는요. 한국으로 여행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여행 코스를 쏘려고 합니다. 동동 마이 땅! 첫 번째는 공항으로 가볼 건데요. 공항으로 가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여행하는 여행객들에게 이 안에 있는 코스를 동동이 쏩니다. 이통 안에 쪽지들이 담겨 있어요. 여행 코스와 맛집 리스트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 코스에 뽑고 나서 이 안에 들어있는 거를 저희가 직접 마이 땅 쏩니다. 아시죠? 이하오 나자 아계 기다리고 있는데 아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아그 응. 계속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 기다리 고 있는데 어 이하오 안아오시동시아 안녕하세요. 저는 홍동입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니 저는 하니 안녕하세요. 저는 저동니다다비 <웃음> 액티비티가 나왔습니다, 액티비티가. 자, 액티비티로 갈 곳이 어디냐면요. 바로, 여기입니다. <웃음> <웃음> 자 이렇게 타고 복귀했습니다. 아, 아 어땠어요? 어땠어요?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재밌어요, 아, 어땠?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웃음> 네. 그 풍경 되게 좋지. 어, 다음에 누구랑 오고 싶어요? 음, 남자친구 있어요 너무 재밌어어요 너무 재어요 너무 어요동재밌 안녕하세요 제주도로 여행 오신 중국 관광객 여러분들 이쪽에 보시는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이 오신 날짜 인원을 써주신다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제주도에 오셨을 때 원하시는 코스를 저희가 한 코스 제공해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